구독자분이 급하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범호동하고 만촌동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달라고 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범호동, 만촌동 지금 늘렸습니다. 기본적으로 14억, 15억. 뭐 예전에 10년 전에 33평 했던 아파트 가격은 2억 5천에서 3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금액은 13억에서 14억 가까이 됩니다. 일명 방석이라고 하죠. 실제 정말 급해서 위치를 만촌동이나 방호동에 아파트를 사지 않는 이상은 10억대 이상의 아파트들은 매물로 나와있지만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상가를 보겠습니다. 상가를 보게 되면 2020년 거래가 좀 활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1년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이 없고 매물 가격도 너무 높은 편인데요. 일단은 21년 거래가 된 1월달에 된걸 한번 보겠습니다. 38평에 8억 2천 정도. 촉지 기준입니다. 단독주택이지만 8m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8m 21년 거래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범호동에 지금 속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평 8억 2천이네요. 8억 2천 주고 여기 속집을 왜 샀는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범호동 만촌동에 재개발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을 보시고 사셨다면 잘못 사신 것 같고 도로면에서도 잘못 샀는데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8억 2천에 38평입니다. 중당 가격은 2,157만원. 저 같은 경우는 이 돈이면 차라리 황금동, 두산동, 중동 위주로, 중동 위주로 샀을 텐데, 지금 아파트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3, 4년 뒤면 그냥,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서 주택이 없는 분들은 아파트가 구입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삭 주기로 주택 구입을 하시고, 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거래는 많이 없습니다 지금 상가를 한번 볼게요. 상가 같은 경우 대도로변인데 어 717평에 3억 30 3 5 3억이네요. 3 5 3억 평당 한 4,900만 원 가격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된매매 연도는 2021년 1월달에 매매가 됐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는 실제 매매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많이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도 많이 없는 편인데 여기 8 m 달을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인데 58평에 바로 8,500 거래가 되었네요. 2월달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8m 가격은 지금 1525만원 정도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층 단독주택입니다. 정신고 바로 옆이죠. 그리고 21년 매물이 많이 없다 보니까 거래량이 이쪽으로는 많이 없고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70평에 18억 1,400만원 거래가 됐네요. 4,000 다가구 주택입니다. 4,000 다가구 주택 18억 1,400만원 대지 70평. 평당 가격은 2,60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수성구 중에서도 그나마 구호동 만촌동이 가장 비싸기 때문에 특별 케이스로 이쪽으로는 거래 평당 금액을 2,000에서 뭐 2,500, 3,000 정도 잡는데 대부분 수성구나 난구서구 중구 할것 없이 8메다 기준은 보통 1200에서 1500입니다. 2021년 거래된 요게 4메다 정도 되겠습니다. 4메다에 2층 주택입니다. 2층 주택 평당 가격도 난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평당 가격이 평당 8m 정도 되는데, 1 0 0 0만원 정도 가격이 되네요. 그게 또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이, 요거는 임야네요, 임야. 그래서 경매권으로 나왔는 거라서 실거래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이게 8m 72평, 5억 정도 됩니다. 나 가격 보겠습니다. 8m 기준의 2층 주택입니다. 2층 주택 2000주택 가격은 72평에 9억, 평당 1,250만원. 이 적절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더 이상 비싼금은 부자할 가치가 크게 없겠죠. 그리고 4m 한번 보겠습니다. 4m 21년, 2021년 2월달에 거래됐네요. 매매금액 3억 6 5 0 0 대지 62평입니다. 100만원도 안 되죠. 다음은 신축으로 지었는 4층 다가구 주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금액 21억 1,800만원, 대지는5 4평입니다 신축권 등 경우는 보통 한 2,50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 범어동 만촌동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평당금액은 4층 다가구 주택 신축 3,900만원 정도 평당금액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만촌동, 범어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승구 주형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동네이기 때문에 수승구라고 해도 특별 케이스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가 더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11년 2월 7 0평인데 18억 5 4 0 0만원 여기 마찬가지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런데 신축은 아니고 구축 다가구 주택인데 상당 금액은 2,648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거에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21년 2월에 달 거래가 됐는데 우축 다가오 같은 경우도 2,600만원 정도 거래가 되고 신축 같은 경우는 약 3,500만원 정도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수성구 강구 서구를 떠나서 범호동 만천동은 개별적으로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살짝 한번 맛보기로 보였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거래도 없을 분들은 매물도 많이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굳이 이쪽에 투자할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